지난 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좀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.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 간에 나눈 이야기가 방송 카메라에 담긴 것인데요. 그 대화는 이렇습니다. 민식인지 삼식인지. <웃음> <목소리> 민식이법이 어떤 법입니까?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슬픔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.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희화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?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볼모로 잡지 말고 신속하게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